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한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도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머리 자른 내용은 베이비펌을 말았는데 아주 잘 나온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건 이펌 말을 때 어떤 과정이나 이런거는 분명히 다 아실거라고 보고 그건 아신다고 생각을 해죠 원래 미용사 자격증에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금방 말수 있고 와인딩 많은 법은 당연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건 넘어갔고 커트는 약간 밴디형이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머리로 좀 잘라주고 왔습니다 어려운 어떤 컷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요즘에 많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좀 이렇게 손님들이 많고 손님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아마 충분히 또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젠트 펌으로 약간 여기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펌 한번 하자. 알았지? 네, 해야 이쁘게. <웃음> 알았어. 자, 오늘은 파마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를 파마약을 살짝 발랐는 두피 쪽에는 안 닿게. 두피 쪽에는 머리의 약이 두피 쪽에는 안 닿게 해 주시고 빨리 진행할게요 아이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보리처럼네 파마가 얇게 얇은 머리라서 조금 말기 어렵겠죠? 이 때는 약간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많은 거는뭐다 아니까 많은 거는 좀 얘기 안 해도 이런 사람들 이거는 잘 아시겠죠? 블랙 형이 많은 방법이에요. 지그재그로 말아서 파마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마, 파마는 뭐 미용사 전부 다뭐 시험때도 나오니까 와인딩 하는거는 다 알죠? 응?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제가 그러는데 맨 밑에는 정리할거라서 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는 약간 이런 유니온 이거 열접 뼈다고 약간 얇은거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힘을 너무 해주시면 애가 아파 하겠죠 얘는 좀 하나도 안아프잖아 이렇게 해봐 옳지 보자 앞에 머리 말할게요 아 여기 향해더 말아야 되겠다 여기 이런 것까지는 이게 지그재그로 해서 다 말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맞겠죠밸런스가 밸런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마르셔야 돼요렇게이렇잘이는데 이렇게. 이택게 됐다 이쪽다 이렇게. 얼렇 공격해 만나요. 앞머리 쪽은 아시죠? 앞머리 쪽에 머리 좀 얇아가지고 다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말아주실래요 그리고 이런거는 이렇게 좀가르마 하나도 돼요 이렇게 약으로 요거 좀딱 오~~ 멋진데~~ 맞아? 멋져? 하하하하. <웃음> 어? 오, 오. 호호. 뭐야, 이거? 허허허. 귀버 띵띵띵. 멋진데? 짠. 이러고 열을 15분 씌우고 20분 정도 씌울게요. 아이라서. 아이라서 열은 20분 정도 씌우고. 파마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파마하는 거 필히 설명을안 했고 거의 파마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말아주시고요 앞에 앞에 같은 경우는 보통 위로 올려서 올백식으로 말았는데 이 부분도 지그재그로 말아주시면 좋겠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말아주시면 좋고 이 핀컬핀 자체를 꼽아놓은 이유는 모발이 얇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게 밖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너는 안 만져도 돼. 오케이, 네, 알겠죠? 이따가 뵐게요. 그럼 머리 좀 20분 정도만 있다가 제가 중화할 때또 보여드릴게요. 음, 중화를 해 주시겠죠? 중화할 때는 아이들은 안 풀르고 중화하는 거죠. 어른도 좀 굵게 원하시는 분들은 좀풀러서 중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우 시원하지 뭐광 하하하하하 <웃음> 그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얘는 풀러줬어요 있다가 10분 있다가 중앙 풀르고요 머리에 있다가 샴푸할게요 어, 일단 파마 나왔고요 머리 감기겠습니다 머리 파마 잘 나왔네요. 맞지? 봐봐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래야지. 네. <웃음> 일단 파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띠띠띠띠 6mm로 갑니다. 6mm. 응?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빨리빨리 칠게요. 6mm 해봐. 아, 어, 아, 아. 6mm로 쳐주세요. 그리고. 라임 따지고 우와 우와 해봐 와우 빵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해봐 그래 라임도 따주시고 아이는 오늘 그냥 이벤트로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옆에 6mm로 같이 올려 쳐주시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옆 같이, 이렇게 6mm로. 방방방방방. 가차 가차 방방방방방방. 가차없이 쳐주세요. 가차없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방 어우, 잘 자르네요. 7시까지 가야 된다는데, 네, 6시야. 네. 지금 6시 반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잘 잘라, 이렇게. 와방방 60도 70도 80도 올라가면서 90도 살살 사막기 풀리지 않습니다 저한 조금만 잘라주시면 돼 3분 컷 고개 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니, 오 숯도 많아보이고 좋네 그죠? 머리 이뻐 안이뻐? 이뻐요 해봐 네이 해봐 하지마 오네 오늘 안밸런스하게 아주 잘했네요 이쁩니다. 이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머리 파마 잘 나왔네요. 이런 잔머리는 파마를 말면 안 돼요. 내야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아주 이쁜 아이가 왔죠. 그 아이의 어떤 귀여움과 그 머리의 발랄함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머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리 자체를 제가 약간 언발란스하게 머리를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만들었고요. 어, 리젠트하면서 위쪽에 약간 베이비 펌인데 위쪽에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좀 많이 이쪽 앞쪽으로 좀넣고요 앞머리 쪽에서는 넘어가게 넘기면서 그 핀컬핀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꽂아줬어요. 이게 모발 자체가 모발 자체가 얇고 힘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을 만약에 핀컬핀이라든가 스틱으로 뭐꼽지 않으면 앞으로 쏟아지는 이 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마 자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을 조심하셔서 무조건 이 스틱이나 핀컬핀이나 어떤 걸로든지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고 방법이죠. 그거 조심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